아들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크손해 그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창조주께서 보실 때에는 아들께 복종하는 피조물들과 아들께 거역하는 피조물들 두 종류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들께서는 사랑이 계명으로 통치하십니다. 아들을 위하여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들께 복종하지 않는 피조물들은 창조주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은 자신이 대가리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여자의 후손께서 오실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사탄은 홍수 전에도 사람들을 타락시켰고 홍수 후에도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여 여자의 후손께서 오실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 오실 길을 보존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조주께서는 사랑의 계명으로 피조계를 통치해 오셨기 때문에 피조계에 계명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명을 어기는 죄가 없었던 적도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아담에게 계명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기 전에도 사랑의 계명은 있었습니다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구약의 백성들은 여자의 후손께서 오실 것을 믿으며 의와 공도를 행했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율법은 오실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절기와 제사는 전부 오실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실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나라의 법을 모세를 통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메시아를 믿으며 오실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오실메시아께서 이루실 나라의 법을 지켰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역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했던 구약의 절기와 제사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전부 그리스도 안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율법을 지켰던 백성들은 이제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성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단한 번도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 함이로다.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킵니다. 활란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중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다시 오셔서 계명을 어기는 범죄자들을 전부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이웃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쓰레기들을 전부 태우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누가 아들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그가 아들을 공경하는지로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들의 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로 그가 아들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행위로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지간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아니라